제가 아는 아줌씨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는 대략 50대 중반의 중년 여성이지요. 좀 크게 투자한다는 사람이라면 서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며 저 또한 그렇게 알게 되었답니다. 부을 축적하고 있던 탓인지 세월의 흐름을 빗겨나간 듯 곱상하게 생긴 중년의 아줌마와 어째저째 알게 되면서 식사도 함께 하게 되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5% 이상의 지분율로 주식 등이 대량 보유상황보고서에 이름까지 올린 사람이지요 그래서 실명거론이나 종목명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달드리는 사연에서는 이 아줌씨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식사자리에서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그날은 바다를 좋아하는 그녀를 위해 봉해바다를 찾아갔었죠 눈앞에는 드넓은 바다가 나타나고 한없이 푸른 물결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동예의 낭만을 즐기기에는 토할 나위 없이 좋았고 30분 정도 바다를 거닐고 시간을 보내니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근처 횟집에서 고소하고 담백한 대방어와 함께 술 한잔 걸쳤습니다. 잔도 비어가고 배가 불러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점점에는 리언리언넘 어가고 있었고 취기가 오르며 뼈암이 빨개질 때쯤에는 그녀가 그동안의 역경과 권한 그리고 성공 투자를 하기까지 이야기들을 해주더군요. 아줌씨의 신랑은 7살 연상이었으며 회사를 다니다 지금은 퇴직한 사람이었고 32살때부터 시작한 주식 투자는 남편 몰래 시작한 도둑질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처음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초심자의 행운 이후 큰 손실금으로 이어졌고 남편에게 걸렸다가 처음으로 욕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벌어오는 돈 간수나 잘하라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들으며 한 번만 더주시하면 쫓겨날 줄 알으라고 했답니다. 그 말에 오기가 생긴 아줌씨는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몰래 삥땅 치면서 작은 돈으로 하였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주식을 사놓기만 하면 돈 버는 줄 알았다며 상패도 맞으면서 집도 쫓겨나보고 가출도 해보고는 별짓 다 했다고 하는군요. 그 별짓을 다 하면서 몇년 동안 머리채 뜯긴 적도 몇 번이고 살려달라고 한 적이 수십 번이었는데 어느 순간 투자에 눈이 확 띄었다고 합니다. 큰 돈을 벌게 되며 주식 투자에 성공기에 접어들게 된 이후로는 움직이지 않는 주식,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들 중 부동산과 당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했다고 이유를 말해 주덥니다. 물론 남편의 자금으로 큰 시드머니를 통해 돈이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이 아줌씨는 1년이고 2년이고 기본으로 3배 이상 오를 때까지 팔지 않았던 것을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금은 20억 정도의 규모로 주식을 운영하는 제법 큰 손이 되었고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면 똑똑한 마누라 잘둔 덕분에 이렇게 호화롭게 산다며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집안이 거덜날 판이었는데 어느덧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게 되고 퇴직한 지금 매일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면서요. 그녀의 성공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주 지극히 간단한 투자 방식으로 이 종목 저 종목 따라다니지 않고 오직 본인만의 방법으로 밀고 나간 역경의 승리. 주식은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잘 만들어 정확하게 활용한 여성이었지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남편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마누라 무시하지 말고 뚝심있게 지할 거 하면 미뤄주라면서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울먹이는 그녀를 보며 저는 이제 천천히 쉬면서 하셔도 되겠다며 그대도 인생을 즐겁게 살으라고 했지요. 그런 그녀는 언제는 죽이내만에 하던 남편이 이제는 자기를 최고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 막차를 탈 뻔했던 가정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혼내던 남편이 이제 와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세상 간사한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며 마지막 남은 한 장까지 털어넣었습니다.